그때 제가 회사를 아직도 다닌다는 사실이 저도 믿기지 않으니 말입니다. 일금융권 연체에 의한 채권이 이관되는 순간 캐피탈은 40일 정도 연체되어 할부에서 전체 상환하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루 평균 10통 이상의 전화들을 거의 3개월을 버티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면 사채가 무서워서 그것만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부족하면 또 지인들을 통해 빌려서 사채를 갚았습니다. 사채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죽음과 노이로제 증상, 아이를 잃은 외로움, 저를 사랑해 주었던 수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의 외면, 그에 따른 자괴감과 외로움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한테 피해를 입은 지인들 얼굴을 보는 것 자체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매일매일 핸드폰을 보는 것도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너무 겁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날들을 보내다 보니 환청마저 들리는 증상까지 왔습니다. 정확히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전 미쳐 있었습니다. 인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알던 업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도 부도로 인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에게 제 사정과 그동안 알아보았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입원한지 얼마 안되었고 사채 사용한 돈들이 1년이 안되어 있어서 한 8군데 알아보니 기각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비용만 150에서 170만원까지 금지 명령만을 받고 추심행위만안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였습니다. 돈이 있었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지인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금융권 8년 동안 50만원씩 채무조정 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이 있는지 좋은 심사위원님을 만나서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일금융권이라도 그렇게라도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캐피탈 정말 정말 정말 사채만큼 지독합니다. 어느 날 차를 대부업체에 맡긴 거 알고는 자기네가 돈을 들고 차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차를 매각해서 해결하고 모자라는 건 캐피탈에서 할부로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대부업 쪽은 1 5 0 0만원 할부는 2500만원 가량 남아있었는데 1500을 주고 차를 찾아서 팔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선 할부로 전환해준다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가 알아서 대부업체와 소부를 치겠다면서 대부업체 연락처 알려달라 하더군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알려줬습니다. 바로 대부업체에서 실수했다면서 전화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없다면서. 그 다음날부터 캐피탈에서 한 얘기가 형사고발하겠다 하더군요. 민사 형사 다 집행하겠다면서요. 대포차 위반법이란 걸로 하겠다 하더라고요. 결론은 돈 갚으라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저한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완전 자포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도 알려져서 이 회사도 못 다니겠구나 생각을 하니 모든 게 무너지더군요. 월급 가압류 들어오면 이제 회사도 못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이 회사도 끝이구나. 그래도 신복이라도 잘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캐피탈 추심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차살때 연대 보증인이 있었다고요 차를 구입할 때 이런 지경까지 이를지도 모르고 와이프 이름으로 연대 보증을 한 거였습니다 캐피탈 추심원들은 저에게서 화살을 그 와이프한테 돌리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와이프에게 그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마지막까지 죽을 놈이 또된 거죠. 하지만 전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그집 작은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울며 불며 겁먹은 그녀를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와이프 명의로 연대 보증이나 도장을 사용한 게 있다면 고소하겠다는 각서에 도장 찍고 지긋지긋하던 캐피탈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힘드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죽고 싶다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 사채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분명한 건그 당시에 커다란 손실로 정신이 나가 미쳤을 때 이성마비에 의해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사채입니다 대략 9개 업체에서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120만원까지 빌렸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불법 중개업체에 의해 대출받은 상황이고요. 총 3천만원이란 돈을 빌렸습니다. 2년에서 5년이란 시간 동안 원금균 등으로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체란 건 하루만 연체되어도 거의 엄청난 추심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내사해하면서도 월급이 나오면 갚은 결과 현재 2450정도 남았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가족 채무는 이혼으로 해결되었고 금융권의 채무는 신용회복으로 8년간 50만원씩 변제하는 걸로 해결되었고 차량 대부 및 할부 전체 상환에 의한 채무는 전 와이프 연대 보증으로 대부업 금액 갚고 차 팔아 매각하여 남은 금액 해결되었고 그리고 사채는 아직도 2,45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지인의 채무는 아직도 미해결되었고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 채무와 금융권, 자동차 대부는 해결되었으니 사채와 지인들만 채무만 남게 되더군요. 사채야 매달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든 맥과 간다 하더라도 그동안 저는 지인들에게도 참 많은 거짓말과 사기로 하루하루를 견뎌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저의 현실을 받아들이자고요. 전 이미 그동안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너무나 겁이 나서 저지른 거짓말과 사기를 쳤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참 무서운 놈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 네, 스스로를 죽이고 있구나. 나 자신을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죽던 살던 인간이 되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걸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준 그 모든 지인들을 모아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갚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많은 지인들에게 말입니다.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요. 무섭고 겁나고 그 상황에서도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마지막까지 느낀 건 그런 지인들이 다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쌍했던 건지 아니면 어차피 죽을 놈 살려놓고 나중에 받을 여향인지 하나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전 당신들에게 그동안 계속 거짓말과 나도 모르게 사기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이제 인간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든 말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제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너한테 이거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래 열심히 살아봐라 하는 사람부터 광분하면서 형사고발하네 어쩌네 하다 포기하는 사람까지 분명한 건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인들 빚은 현재 갚을 능력 없습니다. 저 월급으로는요. 사채도 매월 18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절대 사채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까지 왔을 땐그 어느 대출도 되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말입니다. 신용은 개바닥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찌하였든 가장 무서운 사채 2450만원만 해결하면 됩니다 앞으로 지인들 빚 갚으면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든 사채를 일시에 갚고 그 비싼 이자를 모아서 단돈 10만원 이라도 피해를 입힌 지인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혹여나 이 사채를 일시에 탕감하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여 대처 방안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없다면 그냥 죽도록 일하면서 갚아야 하겠지요 이렇게라도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요 주식이란 거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경험한 거 같습니다 얼렁 사채를 정리하고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그리고 열심히 뭐라도 해서 저한테 피해 입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후부터 망할 때까지 단 하루도 맘 편히 살아본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이혼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죽도록 힘든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그래도 살아있으니 이렇게라도 어느 정도는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저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에서 감추고 싶지만 드러내는 이유는 지금 주식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망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행여나 주식으로 인하여 저 같은 일들이 앞으로 도래할 거 같은 분들이 없어야겠지만 그 어느 순간에 분명히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때가 온다면 그 현명한 대처 방법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한순간 거짓말과 사기꾼이 되어버린 빚쟁이가 지나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